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로 특별한 강좌를 합니다 이 특별한 강좌라는 것은 세계 최초로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 공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에 어, 여기 가까이 보게 되면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브레 미션 명상법이 어, 인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어, 이 책을 만나뵐 어, 수 있을 것 같고 이책 속에 보게 되면 게되 명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 잘 알려지지 못한 것 잘못된 지식들은 우리가 앞으로 바로잡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천손의 민족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천손의 민족답게 우리 가장,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거라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브레미션 트레이너가 아니면 명상원, 명상센터를 진행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근본적인 지식을 모르고 우리가 뭐 참선을 한뒤 자선을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입에서 안 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잠깐 늦었지만은 그동안에 여기에 글에 있는 거, 여기 보기 때문에 명상 강좌를 해가지고 한자 어음풀이라고 해놨어요. 한자 어음풀이라는, 한자라는 것은 옛날에 모든 의미를 닮아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 글자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명상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자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왜그 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글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뜻 이것을 우리는 필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뭐 명상 트레이너가 되고 명상 강좌를 한다든지 명상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어때야만이 행복할까요? 어떤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명상은 뭐 때문에 할까요? 행복해지려고 이제 공부했잖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종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가 나 나와 누가 일치해야 되겠노 내 마음과 내자내자 내 자, 나의 진심의 나 어? 참나가 일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해져. 이견이 일치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맞나요? 예. 아니 우리가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어떤 과제가 있으면 이견이 일치가 딱 되게 되면 정말로 행복한 감을 느끼게 될까요? 뭐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그제 이견이 뜻이 딱 부합되게 되면 거기서 행복이 펼쳐지잖아, 그죠?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이타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아, 스트레스가 싹 가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그지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잖아. 그러면 누가 행복해야 되겠나? 자, 아. 나라는 것은 좀 황당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다. 자아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하나 해보자. 자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난나 좌우 해놓고 좌우가 어디 있냐? 우리는 뭐뭐 뭐 답도 안 해보고 모르겠다수고 그래 보면 곤란하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두개 같이 있다고요? 내 속에. 네? 네. 네. 내 속에?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아는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나가 자아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네? 내 마음이 있겠지. 마음은, 그 마음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네. <웃음> 우리 명상을 하면서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참나는 어디 있을까? 자아는 내가 응? 행동하고자 하는 응? 마음, 마음 속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참나는 어디 있을까? 지금 가르쳐좋잖아요 이래갖고 명상 가르치겠나내 두뇌 속에 있긴 있는데 내 두뇌 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다 위치를 알아야지 이 대전 바닥에 중국에 있는지 저 유성국에 있는지 어? 저개룡산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나는 이 두뇌 속에 있긴 있는데 두뇌 속에 어디 있냐면 영혼의 나가 참나라는 것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진짜 나 이것이 우리는 참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상을 해가지고 참나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참나를 찾는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못 찾겠나 내 영혼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행동하고자 하고 반응하고자 하고 어떤 어? 사고를 하고자 하는 내가 자라고 그랬죠. 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다. 마음속에. 그러면 이 마음이 편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겠나요안 지내야 되겠나요? 이, 마음이 편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동그랗게 그려볼까? 아니면 세모들이로 한번 그려볼까? 벌써 마음이 그려면 그까지 하트 그려면 안되고 마음을 먼저 그려보자 이. 자 마음을 하나 딱 그려본다 근데 동그라미가 확실한 동그라지면 아니다 그지? 그 확실한 동그라미가 아니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삐뚤어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뭐라 했나요? 한그림 보자. 그렇지? 이것이 자아다. 그렇죠? 자아다 있다. 그러면 이 자아가 행복해질라 하면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 그리 보자. <웃음> 내 마음속에 여기에 내 자아가 있고, 이 자아가 행복해지려면 그 표시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 자아가 행복해지려 하면 우리는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제? 그러면 나는 무조건 명상하러 갈까? 이거는 목적이 없는 거야. 그제?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참선이라는 거예요. 참선. 무슨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선을 우리는 글자가 좀 잘못 적어도 이해를 하세요. 맞나 모르겠다. 또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이게 여기에 오른쪽에 우리는 참선 이라는 글자가 되죠. 오늘달라영좀 두려운가? 세계 최초로 내가 푸니까 이 두려운 글자가 모양새가 영 시원찮네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선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참선을 합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서 하는 거죠. 앉아서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는 좌선이라고 하는 그치 좌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이 참선을 넘어서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이 안에 들어서 참선은 이렇게 하는데 이 참선하라는 것은 밖에 들어있겠지 그제 그러면 이 밖에 뭐가 있겠나 좌선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지? 그러면 자선을 한 그려보자. 자, 여기, 오른쪽, 밑으로. 근데 하트가 모양이 괜찮다, 그죠? 여기 자선이다. 자, 그러면 참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가부절을 틀고 아니면 그냥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앉았다. 앉아서 뭘할 것이냐는 거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뭘 할까? 앉아서 뭘할 뭐 건데? 우리가 이 자아가 어디 있다 했어요? 아, 참나는 어디 있다 했어요? 이두뇌속에 있는 영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앉아서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거야. 명상을 해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놀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명상을 해라는 거야. 이, 이게 자우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자, 그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나? 명상이라 했다. 그치? 그러면 그 우리 명상의 글자는 저번에 배웠죠 자 바로 앉아서 니네 명상 좀 해거라 그런데 앉아가서 명상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맹날 앉아있으면 맹맹돌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두 하도, 그지? 하두는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안에야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그지? 소통 맞나요? 그러면 소통을 하네 보자 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자내 자화 자 그러면 표출을 한다 자 니가 편해지려면 이것을 하거라 그치 참선 좀 하거라 참선 어떻게 할까요 앉아서 이 편안한 마음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 자선을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까기는 그러니까 앉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참나를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상을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명상을 하라니까 아무도 안할 줄을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참나와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물으니 어떻게 하두를 사용하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명상과 참선과 수행의 이 단계는 이 다섯 단계예요. 다섯 단계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글자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게 되면 명상이 뭔지 참선이 뭔지 수행이 뭔지 수련이 뭔지 여러분들이 행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세계 최초로 풀어내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한가 보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풀어야 될까요? 이것부터 풀어야 되겠지. 여기서 한번 해봐라 했으니, 그죠? 이 자자가 무슨 자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 네? 스스로 자하게 된 말도 안 통하는 소리가 돼버리겠지. 자, 여기는, 응? 스스로 맞겠나? 응? 궁금하면 나놓게이아 자가 무슨 아 자가? 나다. 그러면 나를 지키는 이 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 자라고 생각하니? 답이 없는 거야. 스스로 이것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요. 그럼 이것이 우리는 해부를 해봐야 된다, 그죠? 아니면 눈웃자 그거 자, 자첫 번째 우리는 이것이 일본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아, 자 일본에 우리는 자다 단대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떨어져 있을까요 붙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한자에 우리는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하고 플러스 이거라고 한번 풀어봐요 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나갈 때는, 이거는 자라고 그랬대. 그냥 자기 자자, 스스로 자, 스스로 자기해갖고자기라고할 뿐, 뭐. 이거 완전히 답이 없는 거야. 응?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이 뭘까? 손 숫자에 우리는 창과다. 그치? 이것이 합쳐갖고, 아라는 거다. 아, 라는 거다. 그런데 각 중에 뭐 어? 손에 손에 칼을 치고 손에 칼을 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때문에 손에 칼을 치고 있는 것을 이 창에 갖다 붙이 놨을까? 응? 확실히 자기 보찌르라고 뭐 에이 참말로. 우리가 군인들은 군인이라는 것은 이 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응? 어? 지키라는 거다. 방어를 해라는 거다. 그렇게 남들이 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자라는 것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이 영혼에 있는 거야, 영혼에.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보초라는 거다, 보초. 여기 와가지고 아가 뭐, 또그하면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스스로, 그럼 스스로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것이 우리는 권원이에요, 권원. 권운. 자라는 것이. 우리 사전에 노는가 안 노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 근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뿌리다, 뿌리. 영혼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자다. 그러면 자라는 것은 어떻게? 너민데휘둘리면그자 아니다. 되죠? 자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군인이 이 손에 창을 팍 들고 이렇게 딱 지키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지금 근본이 우리는 자라는 거에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은 뭘까? 나라는 거잖아. 그렇게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자라는 거다. 그러면 자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나? 자는 어디에 흔들릴까? 자아는 자의에 흔들리게 되는 거야. 어떤 자, 외부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자에서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부 잘못된 의식에 흔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가 흔들리는 흔들리는데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의식에서 의식이 잘못돼 갖고 이 자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보초를 갖다 밀어붙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 잠재의식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 자아가 뭉거지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는 불의식. 무의식은 이게 관계하는 거 아닙니다. 무의식은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 신경적으로 반동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자아를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아라는 말은 뭐가? 네,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다. 인간의 근본 근데 이 자아를 자, 자기가 마음이라고 푸른 하기그 뒤에는 아무 답이 없는 거야 예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아가 우리가 참선을 해라 자,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이거는 행복이라고 표시했다. 그제? 이 전체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다. 이거 전체가 행복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해피 2018. 응? 2018이 뭐예요? 새로운 누이여요 2018년에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지키고 있는 응? 내가 지키고 있는 내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야자 그러면 나는 참선을 해라 이제 두번째 일로 넘어가겠지 그지 참선이 도대체 뭐냐는 거다 그럼 우리는 참선을 해라 캐나 놓고 참선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러면 이 글자 속에 우리는 다 남아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지이 글자 속에 단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우리참선님 이렇게 써 놨다. 자,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뭐가? 이거 한 개는 알겠지? 이 가운데 인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이게 이거 이거 싹다 있는 거. 이게 뭐가 이거? 이게 원래 빽빽한 거. 빽빽한 거. 혼잡하고 빽빽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상 인간의 외부에서 막 복잡하고 얽히고 이렇게 꽉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이 마음속에서 을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인간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참자가 그 참자예요. 참선참사가 참사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인간의 외부에 있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세척을 다 하고, 깨끗한 거, 나에 맞는 것만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한 줄로 착착 는 시어라, 줄을 하는 거예요, 줄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복잡한 파일들이 너무 많으면 이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 요 우리 휴대폰도 지금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참이 뭘까? 우리가 복잡한 이 두뇌라든지 이 마음속에서 억어져 있는 번뇌 망상을 다 정리를 하는 거야. 복잡한 거죠. 이것이 참이에요. 그런데 뭐 참선한다고 하면 앉아갖고 근본도 모르면서 참선한다고 앉아갖고 다음에 또 이야기해라. 예? 뭐랬어요 자, 인간에게 주의진 외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이 번뇌스럽고, 이거, 어, 려운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참이에요, 참. 자, 그러면, 아휴, 오늘 열렸나? <웃음> 자, 이 선은 또, 또, 또, 또 뭘까? 이 참선한다는 사람이 참자도 모르고, 선자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 에이? 자, 그러면, 3차도 우리 분해를 하나 보자. 이것이 뭘까? 보일시라는 거다. 그죠? 바라는 거지. 보일시니까, 어?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이지. 관찰을. 관찰해봐라. 무엇을, 이것을 관찰해봐라. 이렇게 다.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먹까 이것이 하나라는 거다. 호단호단은 응? 하나밖에 없는 이게 이것이 어떻게 원래 는 농토를 자잘이게 밭이 있으면 이게 다 일사정리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단한 개다. 정리를 깨끗하게 한 것을 그러니까 맑은 것을 바라는 거다. 자, 농 농사를 지으 가게 되면 농밭에 가게 되면 요즘은 어떻게 하얀 두루이도 있고 뭐 거기도 있고 온갖 것다 있잖아요. 쓰레기도 있고 다 정리해갖고 깨끗하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호호단이에요호단 호탄. 그러면 요 단을 하나를 바라는 거다. 맑은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깨끗한 짐 마음으로 깨끗한 짐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한계를 바라는 거다. 그러면 이 한계라는 것이 뭘까? 내가 자를 찾아갈 수 있는 에? 내가 자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호탄인데 정리가 깨끗하게 돼 있는 조금 있으면 안돼 이것을 풀어야만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에이? 깨끗하게 깨끗한 거 하나를 바라는 거다 하나 에이? 그러면 어디에 뭐또두 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렇죠 하나를 바라는 거 호탄이니까 그렇게 하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머리에 망상을 다 버리고 좋다는 것을 하나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또 꼬약하게, 꼬약하게 없잖아 그죠? 맞나요? 오늘 뭐 사상 유리없는 세계의 그거를 <웃음> 푸는 겁니다 <웃음> 자 호텔이다 그러면 참선이라는 말을 뭘까? 자 참선이라는 말은 네가 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아가 소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네 번뇌 망상을 다 갖다 버리고 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근본을 근본을 네가 봐라는 거다. 찾아라는 거다. 근본을 찾아라는 거야요 근본을 찾아서 가라는 거다. 그러면 찾아가라만 해놔고 그 뒤에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안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앉아서 간다고? 자, 그러면 앉아서 가 보자. 앉아 가 보자 이.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찾아가라 하는데 어떻게 갖고 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뭐하느님이 되든, 부처님이 되든, 뭐 옥황상제가 되든, 천지신명이 되든, 뭐 대자연의 주인이 되든 상관없이 물었다고 생각해 보자. 아, 내가 참선해 갖고 나를 찾아려라 하는데, 네,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너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자선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 자선이, 자선이 뭘까? 이 앞에 참선을 하면서 우리는 호단해갖고 하나를 바라 한 건데, 그제?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앉아 보자. 어디에 앉을까? 자 그러면 흙에 이렇게 쫙 앉는다 땅바닥에 땅바닥에 앉는데 요 놈의 꼬약한게 여기도 한명 있고 여기도 한명두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아까호헛한 개를 봐라 했다 그지 그런데 생기 모습도 똑같은 거야 이 그치 이 안절차차가 생기 모습도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자선을 했다. 참선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의 참나가 하나 있고 자아가 하나 있다는 거다. 허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자 참선을 해갖고 무엇을 찾아야겠나? 허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참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말을 쓴 거야. 그렇게 자라는 것은 앉아 있게 되게 되면 꼭 둘이 가 있다는 거다. 하나는, 그래서 이것이, 음, 음량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항상 이두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딱 앉게 되게 되면 내 바로 옆에는 누가 앉아있어? 허상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영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자, 선, 해복이 되면 어떻게? 이둘 중에서 하나를 찾아라는 거다. 자선이라는 게. 자, 참선을 하는 것은 하나를 이네 진, 진짜 니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갈까요? 하니까 앉아서 열심히 하게 되면 바로 앉아나놓고두 개가 똑같은 게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얼마나 힘든 거야. 똑같으니까. 못 찾는 거야. 너무 동전이 이거 디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것이 진짠지 저것이 진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무슨 생각지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고게 되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전부 다 덮어 쓰게 되는 거야 그것이 마장이라는 거고 그것이 이 선을 잘못하게 되면 귀신이 들리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신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신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잘 가다가 어떻게 이 무당이 되고 그런 거야. 무당은 막그 특별하게 자선을 해갖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자선을 참선으로 가가지고 자선으로 가는데 앉아서 열심히 이것을 참나를 찾는데 똑같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인간의 이 두뇌는 허상에 좌우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터어 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어떻게? 귀신에 씻다는 거다, 시다 귀신에 시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이 모습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면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체 알 수가 없는 게 구별을 못하는 거야. 진짜인지 가인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나 여기서 머무르면 백중백주로 100뭐 빙이고 신기고신병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다시 묻는 거야 하느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둘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고를까요 물으면 어떻게 되겠나 얘야 네 머리에 영혼 참나를 통원해 갖고 참나이 때 물어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영혼은 알고 있다는 거다 이 영혼은 알고 있잖아 그지 참나 그러면 귀신은 이둘 중에 하나는 소통이 되는 것이요 하나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기도를 열심히 이 하다 보게 되면 허상이 나타나는 거야 허상. 그러면 이 허상을 벗어나서 내 참나를 도체 모르니까 어느 것이 진짜지 가짜지 구별을 못 하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묻는 거야 어디에 내 영혼은? 그러면 네 영혼, 네 영혼이 원래 참나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참나지. 그러면 참나인데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참날을 만나러 갈게 되려면 어떻게 만나러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에이, 참. 에 야, 명상을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명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명상 이제 해본다. 그제 명상을 해보자. 명상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명상으로 가보는 거야. 자, 그러면 명상은 명상을 때갖고 고민을 탁하겠네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거는 지우고 봅시다. 자, 명상을 하라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해보는 거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이놈아 명상을 하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명상을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글자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그대로 풀자. 이것이 뭐지? 눈목자다. 응? 바라는 거다. 그제? 바라. 자, 이게 민간머리 딱 한다. 이거는 덮어 씌우는 거라고 그랬죠. 어둠을 가리라는 거다. 덮어 씌우는 거. 그렇게,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잡동상니가 번뇌망상과 이런 잡동상니가 많은 것을 다 걷어 채울 수 있도록 민간머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 그러니까 민감물 일을 쉬게 되면 햇빛도 가리라는 거다 그지? 햇빛이라는 것이 태양도 가리는 것도 이겠지만 이 번뇌망상을 가리는 거예요 이? 박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속에 번뇌망상이 많이 있는 거다 이? 그래서 햇빛을 가리고 발음을 가리고 우리는 이? 안정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컴컴하게 그지? 눈을 적으니 감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아라? 이거는 에, 이거는 천부경6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로 풀수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6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6의 비밀에 의해서 이것이 풀리는 값이에요. 그렇게 천부경6의 비밀이 풀리지 풀리기 전에는 이 절대 명상이고 참선이고이 풀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의 비밀, 6이라는 숫자가 우주의 진리요, 천문의 원리요,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도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인간이 우리 자기를 찾는 그러면 어떻게, 명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 잡동상이 번뇌, 망상을 다 덮어놓고 내가 진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어렵냐, 그지? 자 어떻게 하면 내 참날을 만나러 갈수 있겠습니까? 물어서 그러니까 니네 명상을 하러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명상을 뜯어놓고 보니까 어둠을 가리고 망상을 떨쳐놓고 다 떨쳐놓고 진리를 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진리가 뭔지를 그러면 진리가 우리는 우주의 진리요, 자연의 이치요, 천문의 원리요, 우리는 이? 자학의 이론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돌이라고 그랬다. 그럼 육을 찾으러 가는데 도대체 이 진리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이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지 찾으러 갈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명자를 딱 푸니까 진리 찾으러 가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자가 명상을 해라 했으니까 상자를 풀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무목에다가 우리는 뭐예요? 눈목에다가 뭐예요? 마음 십자다, 그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이거 이야기했듯이 자가 뭐 어? 자기자자라해서 고 그래 프면 곤란하다이, 스스로 자자라서 고이러면 곤란하다. 여기 있는 목자는 우리가 나무목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나무목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실체라는 거다. 실체. 실체. 우리가 없는 걸 허상을 보지 말라는. 지금 조금 전에 허상 이때는 허상과 망상과 이런 거죠. 허상을 보지 말고 실체를 보라는 거다. 실체. 나무라는 것은 이 실체예요. <웃음> 실체를 보라는. 그러면 실체를 보라.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실체를 볼수 있어야만이 네가 이 진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야, 이거 막뭐 마음으로 발악하기 이거 완전 간신법이다, 그죠? 그러면 옛날에 어? 누구말나이다 이거 하다 보게 되면 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뭐 벽돌이 구멍이 뚫리뚫핀다 얘는 그거는 놀리는 아니다, 이 말이 그거는 순까지 말이고 이? 이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나중에 다음에. 명상 강좌를 하면서 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명상이란 뜻이 뭘까 에야니 네 진짜를 찾아 갈라 하면 그이두 개를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가지고 네니 진짜를 찾아 갈라 하면 명상을 해라는데 명상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번뇌 망상을 다 무리치고 니가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만 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떻게 해 할까요 실체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음이 꼬롬한데 전부 다 그지? 마음의 전부다 먹물만 털어있다 그지? 엉터리 먹물 그 다음에 엉터리 욕심 자 엉터리 생각 그렇게 보면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진짜는 어디 갖다 버리고 가짜만 틀고 다니는 거야 아까 두개 중에서 가짜만 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아이 마음으로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 그치 마음으로 어떻게 봐 그럼 마음으로 볼수 있는 이 가르침을 주든지 깨달음을 주든지 누구말따나 이런 영적 능력을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영적 능력. 이거는 영적 능력이에요. 영혼의 능력이에요, 영혼의. 그런데 우리가 영적 능력을 어떻게, 좀더부 귀신이 주는 신적 능력을 영적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돼. 영은,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난 참나가 주는 이 능력이에요. 참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이 이렇게 주어지는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 하지 이태나는 귀신 붙이는 않았고 이것이 영적 능력 영으로 뭐 진단한다 영으로 본다 하는 우기는 소리 되게가 영이 무슨 영이 귀신이지 신이지 자꾸 귀신 이야기해서 귀신이나 뭐 신이나 똑같은 거다 기나 신이나 뭐 귀신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려놓고 명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야 야 이놈아 그것도 못 가나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모르니까 어떻게 갈까요? 하고 열심히 기도할 거잖아. 요 가르쳐 줄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뭐할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럼누구 뭐 부르나? 자, 불교 믿는 사람은 누굴 믿었어요? 부처님을 찾았고, 기도 켜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님 찾았고, 여러분들은 뭐또 찾아? 막 그렇게 가지각색 천지신명도 찾고, 산에 가서 산신도 찾고, 막, 엉흑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누가 이런, 음? 참나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 시합을 한 거야, 시합.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이, 나중 결과를 보면, 전혀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걸 갖고, 이게, 사람을 세뇌시키갖고, 호도시킨 거야. 똑같은 건데, 그 니끼 네, 맞다, 내끼 네 맞다도 할 필요 없는 거야. 시킨 대로, 말 그대로만 풀면 되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부처님도 답답하고, 천지심명도 답답하니까. 저런 뭐, 어? 저런 뭐,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뭔가 게개 줘야 되겠네. 무엇을 줬을까? 그게 바로 하두라는 기다. 예대요? 그게 바로 하두되면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이, 이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예를 들게 되면,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기차표 갖고 비행기를 탈수 있겠나? 맞나요? 기차표 갖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못합니다. 못하겠지? 그러면 맨날 내가 그거 한개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복 있고 운 있고 다 어디 있을 수가 있겠나?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내 참날을 찾아가기 위한 표한장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 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한게 전부 좀 다좀 문제가 많지 그러면 무슨 티켓이 있어야 되겠어 아 무슨 티켓이 있어야 되겠노 아 두뇌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티켓 기차를 타고 갈수 있는 이 기차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화두라는 거다. 화두. 그럼 화두한 걸 보자. 이제 화자. 이거는 이제 쪼개서 이제 풀 봅니다. 이게 뭘까? 말이잖는 말. 그제 말은 자지 그제. 자, 말씀 문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말이다. 자, 이제 말. 저거는 뭘까? 이혀설이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이다. 혀로 말을 하는 것이다, 혀. 응? 혀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화자다, 이 말이야. 화다, 이 말이야. 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와, 그냥 둘을 한번 보자. 자, 네가 말을 해야 되리라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쓸데없이 기도해갖고, 명상하고, 막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노? 아, 누구말따나 그, 부처님인데, 하느님인데, 열심히 부처님 찾아보면 하도라도 하도 한개줄 건데, 앉아가 맹아 앉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야, 말로 해, 말로! 이거 말로 해. 아, 달라면 달라고, 차표를 달라든지, 뭐, 기차표를 달라든지, 열차표를 달라든지, 말로 해라는 거다, 말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말하는데 이거다, 그제? 자, 그러면 이것이 뭘까? 콩두의 이것이? 이거는 기혈이에요. 콩두의 기혈이다. 여기서 콩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제, 이제 만진책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 사전에 보면 콩두 해갖고 노는데. 콩도 해갖고 콩으로 이렇게 해석 예쁘면 이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을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 두가 어찌 되면 두개골 두예요. 두개골 두가 있다는 거예요. 두개골. 자 그러면 이것이 두개골이다. 그제 이거는 어떻게? 기혈이라고 그랬다. 그제 자 그러면 두개골에 있는 혈이 뭘까 이것이 바로 두뇌라는 거다 응? 두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이 혈을 통해서 니네 머리 두개골까지 갖다와라 그래야 토통을 할수 있는 그렇게 차표가 어떤 말이야 니가 열심히 말을 해갖고 이 내가 준거 가지고 열심히 말로 해가지고 이 핏줄을 타고 기 흐름 혀를 타고 니는 두개골까지 가가지고 니 영혼과 니자와니 참나와 소통을 하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야 맞잖아 그렇게 이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몸에 앉아있어가 되겠나 요 혀를 짜 말로 혀로 혀로 말을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명상에는 이 혈이 소통이 되는 시점까지 내가 이 차표를 타가 차표를 가가지고 이 두뇌와 영혼과 소통이 되는 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말로 가만있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노? 그러면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영원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지. 그죠? 영원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흐름을 한번 보자. 내가 근데 우리 한자로 이 말이 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을 하고 어떤 그것을 그대로 조합해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참선하러 간다는 사람이 이 자체도 모르고 참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방법부터 이론에 의해서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또 지금 내 강의하는 순간에는 아는 채 해놔 놓고 딱일어으면다잊어버보고 그래뿌면 이제 정말 없구나 나 그래서 이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갖다 올려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내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나를 찾기 위해서 물어보니 참선을 해라고 한다 참선은 어떻게 참선하기 전에는 우리가 찌꺼기 같은 거내 뭐 망상을 다 하고 내 마음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혼나 진짜 나를 내가 이것을 밭을 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소통을 할수 있는 이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다 그게 나중에 자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세내는 방법이 있겠지 자 자세를 한데 자살를 하는 순간에 너는 어떻게? 가짜와 진짜에 봉착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진짜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진짜를 보려고 알려고 한다면 어디에 가야 되겠나? 나 영혼에 가야 된다니 영혼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니 두뇌까지 가라 그랬는데. 런 그래서 두 대까지 가야 되는데 명상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명상이 뭡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자 번뇌 망상을 드리고 어둠을 감은 사이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진짜 가짜를 구분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진짜를 찾을 거잖아. 그치? 육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천부경 육의 비밀 뭐 카페든 책이든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자 육의 천부경 육의 비밀에서 이것을 풀지 못했다고 면 이것을 풀 수가 없었어요 자 진리를 찾아 진, 진리를 알아야 진짜를 찾을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 실체가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상은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내 영혼하고 어떻게 만나러 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네가 열심히 기도해 봐. 그러면 티켓을 하나 줄게. 무슨 티켓? 이것이 바로 화두라는 거다, 화두. 하두. 그러면 화두가 뭡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하두는 뭐, 하 화두는 뭐 내가 니, 내가 잘났으니 네인데 그걸 하나 줄게. 어기는소리좀 하지 말아. 그게 무슨 화두니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좀뭐 해도 된다. 얼마나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사기치는 말이야.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지. 하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두라는 것이 뭘까?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응? 어디까지 가는데? 내 두뇌와 연결할 때. 말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음파라 내에는 영혼은 내파를 가지고 있고, 자, 두뇌 속의 영혼은 내파를 가지고, 이거 소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뭘 가지고 있을까 음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로 해 가지고 이내파와 소통하는 거야 인간은 이거는 할수 있는 것이 이 말로 해서 어떻게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게 소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마저 앉아 갖고 그냥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 같은 거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자도 똑같은 국어책 읽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도 안 된다는 거다요 그러면 어떻게? 내파와 음파가 어떻게? 소통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화두라는 거 화두.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자고요 자 인간의 두뇌에는 인간의 두뇌에는 우리가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자내 심이 있고 내 파가 있고 내 식이 있다. 내 식은 이것이 메모리를 해낼게 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화두라는 것이 있다, 그지? 하두가 이 인간의 두뇌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하두와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할까 자, 이세 가지 이 메모리를 했다 그치? 이거는 의식이 여기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어? 이게 불의식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긴 해이 하두를 어떻게 내신 갖고 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쵸? 내파워 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내신과 통하려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아 소통하는 방법이 다를 거잖아 저기 있는데 자 예를 들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뭐 어? 파워포인트 그 어? 워드 어? 한글 워드 갖고, 그, 로딩 시키라면 안시키시잖아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드에는, 말로 해라는 거지? 이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인데, 내식과 통할락하면 이거 갖고 해야 되고, 내파와 통할라하면 이거 갖고 해야 되고, 내식과 통할락하면 이거 갖고 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정해지겠죠. 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의 기능을 높일라 하면 어디를 높이면 이 인간의 기능이 높아지겠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라 하면 어디를 높여야 되겠나? 내식을? 에이. CPU를 높여야 되면 내 심을 높여야 돼.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자 이것이 내피입니다 오케이 자 폼들게 안 잊어먹고 이 메모리를 했잖아 안 잊어먹고 오래다 우리 학생들 같은 데는 우리는 어떻게 내심을 높이는 거 아니야 머리는 기계는 좋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계는 없어좋다 말이야 자 50년대 컴퓨터와 70년대 컴퓨터와 80년대 컴퓨터와 2018년도 컴퓨터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용량에는 상관이 없는, 이거 휴대폰 봤잖아. 용량에는 상관이 없는 게, 학생들은. 그러면, 무엇을 높여야 되겠나? 이 정리정돈을 잘하고 까먹지 않도록. 이런 데는 까먹는다, 한번 돌아가보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우리는 집중력 항산이라든지, 지식 습득이라든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것을, 기능을 높여야 돼. 잘 해야 되는 거야. 정리 잘 하고, 아까 제가 어쨌든 번뇌망상을 다 정리하는 거야. 아까 참이랬지 참. 설레발이 있는 걸다 치우고, 깨끗하게 우리는 파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파일이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언제 내가 무엇을 해놨는지도 모르잖아. 요 찾는다고 하루 종일 찾는다. 이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이 내식을 정리를 잘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소통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무당이라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디가 강해야 되겠냐이 내파와 강해야 돼. 외부에 어떻게 해? 찌릿찌릿 전파들을 잘 잡아내야 되는 거야. 자, 외계인이 갖고, 외계인의 손은, 외계인의 손은 이 주파수를 잘 잡아놓은 가감한 안테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식 기능을 높이는 거야. 내파 기능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당이라든지, 이런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파 기도를, 내파 하두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은 어떻게? 이 내식 하두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명상 하두예요. 이것이. 내식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명상 하두. 그 다음에 이 내심은 어떻게? 이 기계가 286, 386, 486, 뭐 이런 식으로.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해야 된다. 그죠? 50년대 기계하고 70년대 기계하고 80년대 기계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우리는 내심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명상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안 따라주라 하는 사람들은 이 내심 하두로서 이 두뇌세계를 명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두에는 어떡하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심 하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내파 하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명상 하두라는 이세 가지 유행이 있어요 이세 가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상을 하다가 어떻게 계속 이 두뇌 영혼과 아니면 이 귀신과 외부가 이 외계인들과 주파수를 갖다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정신나간 사람들 밖에 안 되겠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필요한 화두가 이걸, 이것이 아심화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갖고, 우리는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시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내심화두, 내파두, 명상화두. 이거 아심 하두인데, 이거 뭐 하두는 다음에 상세하게는 다음에 하고. 자, 아심 하두와 위에 있는 이런 명상 하두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 자, 그러면 나는 차를 타고 이 두뇌에 와서 기혈을 통해가지고 두개골에 혈액통해가고 이거 대문이다 이. 대문에 우리 배이 있어갖고 띵동 이래 한다 띵동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네요?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문을 열어주겠나? 안 열어주겠나? 안 열어줄 걸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열어주겠나? 자, 띵동 하게 되면 나는 이 집에 어떻게 내 참나와 소통을 하러 왔다. 참나인데 공부하러 왔다. 참나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짠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기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뭐를 달라? 여기서 바로 지혜를 달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다. 띵똥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는 어떻게 누가 있겠나 그게 나의 영은 참나라는 것이 되게 바로 참나라는 거다. 참나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줄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거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뵀는데 여가지고 오지를 못하면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나 못하겠죠자 그러면 어떻게 자내 볼일을 다 했으면 나는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갑니다 그러면 내 자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여기로. 자, 그러면 내 참나에서 어떻게? 해? 응?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 참나와는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 했어요? 화두로 한다 했지. 화두. 가는 것도 화두요. 오는 것도 화두를 했잖아. 그러면 갈 때는 성차 큰 명상 하두를 갖고 가는 것이고 나올 때는 어떻게 아심 하두로 빠져 나온다는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여기 들어가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머무를 뿐만 어떻게 되겠노? 계속 통화 중이다, 그치? 그러면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그 그럼 지중신 아니잖아. 다른 사람 좀더 일하고 이제 지금 통화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고 통화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통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는 우리는 명상하도록 하지만은 이 나올 때는 아심하도록 정말로 되도록 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다. 문제. 막 들어갔으면 그 나와야 돼. 인사하고 나와야 돼.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 상태로 온다는 거다. 그지? 자아의 상태로 되돌아오면 어떻게 내가 또 궁금하면 어떻게 또 명상이 가는 거야 야,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참나와 만나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겠다 두뇌에서 싹키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명상 딱 하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싹 없어지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한번 싹 갔다 오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한번 싹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딱 가는 거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재미나는 것을 오늘 공부 근데 이 상세한 것들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안 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명상 특각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다시 또 푸는 거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생활 명상에 대한 테크닉 생활 명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아마 2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명상 책이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